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세상 불결음할 때그 신은 예배포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선 살도 나 살도 주요아리